지금 이거는 수명에 대한 문제예요. 정상적인 노화에서 자연, 어, 자연사? 노화에 의한 사망? 이 수치보다 무호흡 환자들은 훨씬 더 급격하게 떨어져요. 이게 보면 약 120년, 10년 추적 관절 했는데 10년 되니까는 거의 50% 가까운 사람들이 돌아가셨다는 거죠. 무호흡증이 이처럼 어 건강과 수명에 아주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. 그래서 이처럼 문제가 심각한데 어떻게 해결을 해야겠느냐 그랬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가 여러 가지다. 근데 골격적인 부분, 저는 사람을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이 코를 골게, 골지 골안골질 대략 보이거든요. 그게 뭐냐면은 이 골격적인 문제 때문. 에 그래서 그냥 오, 장난삼아 어, 관상이라고 하는데 이 아래턱이 짧거나 또는 뒤로 밀려 있거나는 거의 대부분이 코를 골아요. 왜 그러냐면 기도가 좁거든 그런 사람들은 목이 이렇게 가는 사람들도 기도가 원래 태생적으로 좁아서 나이가 좀 들어가면 금세 코를 골아요.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코골이 소리가 없는 코골이도 있어요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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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혀, 아까 말씀드린 혀, 크고 두꺼운 혀, 긴혀 이런 것들은 누워 잘 때는 심하고 옆으로 자면 좀 괜찮아지는 사람 많죠.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은다 혀가 기도를 이렇게 막느냐, 옆으로 했더니 슥 기도, 그 기도를 그기도 조금 남겨주느냐, 그차이예요 그래서 혀가 기도를 막느냐, 들 막느냐에 따라서 모읍이냐, 저읍이냐, 코골이냐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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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로 숨을 잘쉬면 괜찮은데 코로 숨쉬기가 답답하고 목구멍이 막혀 갖고 있는데 입만 못 벌리게 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조기들도 보면 제대로 원인을 알고 그거를 사용해야지 원인 모르고 무턱대고 했다가는 위험할 수 있어요 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좀 저같이 이렇게 납작한 스타일이 많잖아요 근데 서양인들이 은렇게 앞뒤 짱구 잖아요 그래서 기도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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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걸 쓰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반대예요. 이 기도가 쉽게 짜부러지기 때문에 기도를 확장해 주는 기구를 쓰는 게 우선이거든요. 바로 요거거든요. 요거. 요거 이 기도만 넓혀주면 문제는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. 근데 기도를 어떤 방법으로 넓혀줄 것이냐, 어떤 방법으로 확 확보를 해줄 것이냐가 수면무호흡증의 치료의 목표예요.